환자분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두분 몸도 괜찮으시죠? 예예. 예, 이재영 씨? 예. 어제 맹장 수술 잘 됐습니다. 그래요? 소변 예. 좀 내밀어 보세요. 예. 예. 이재영 씨가 수술 현은 왜 내밀고 있어요? <웃음> 약 올리려고요. <웃음> 아이 소변 좀 받아오세요. 한현배 <웃음> 예, 씨. 네. 두상아 씨. 아 예, 예. 예. 좀 아파요. 예, 예. 아, 문지르세요문지르세요 네, 문지르세요. 문지르세요. 선생님 소변 받아왔습니다. 아... 소변을 왜 받아왔어요? 말이 없어요. 자리 앉으세요. 아 방광이 탱탱 하네 바지를 내리고 있어요. 아, 이상하게 따끔하네. 아, 탱탱 하네 그러니까. 고 희한 하네 자, 두 분. 중사 맞읍시다. 아까 맞았잖아요. 중사를 언제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아, 태어나기 싫어요? 바지 내려요. 아, 아나 이거. 두 분. 예. 어디 가세요? 들어오는 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 오세요두 예, 예, 예. 분, 모두 괜찮으시죠? 예 예, 예, 예, 예. 이제 역시 예. 어제 맹력수잘 됐습니다. 그래요? 허중 예. 내밀어보세요. 음, 네, 셔 철을 왜 내밀고 있어요? 약 올리려고요. 아, 아 소변도 받아오세요. 예, 네, 네. 한정민 씨. 예. 그다음 아저씨. 아 그래요? 네. 네. 아파요? 네. 그래. 아유. 아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자, 모집해보세요. 아우 소변 받아왔습니다. 소변을왜 받아왔어요? 말이 어서요. 아, 자리 앉으세요. 탱탱. 선생님, 이 장면을 꿈에서 본것 같아요. 어, 나도 나도. 두. 어? <웃음> 바지를 왜 내리고 있어요? <웃음> 이상하게 따끔하네 난탱탱하네 그러니까. 오. 어? 희한하네자두분 엑스레이 결과 나왔습니다 자 어저께 맹장 수술하신 분? 네! 치질 수술했잖아요 맹장 수술! 했잖아요. 아, 네 맹장 수술 네. 잘 됐습니다 그래요? 아, 네. 자 어제 치질 수술 하신 분? 예! 맹장 수술 했잖아요 아, 맹... 자 치질 수술! 예! 치질 수술 잘 됐습니다 그래요? 예! 나 맹장 수술 같은데? 나 치질 수술 같은데! 그럴 리가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어! 어! 어! 맹장에 치질이 생겼어요! 난항문에 맹장이 생겼어요!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분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세부부부 괜찮으시죠? 하나님씩 출발하셨습니다. 아파요? 누구세요? 옆병실 환자인데요. 아. 어제 매니스술잘 됐습니다. 생진 아, 내밀어보세요. 예. 네. 선우왜 내밀어요? 네. <웃음> 약 올리려고요. 나도 약 올리려고 랬는데 그럼 우리 옆병실에 약 올리러 갑시다. 네. 네. 네.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어디 가세요? 소변 받으러 아, 가세요. 아, 소변은 네. 왜 받으러 갑니까? 말해 오세요. 그럼 이 컵을 써봐요. 예, 예. 아참나 네? 맹장에 치질이 생겼어요. 그래요 이렇게 목이 칼칼하게 이거 드세요. 네. <웃음> 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아 번에 한 몇십만 쏘인것 같아요. 나방광이터지라 그러네. 그러니까.